자,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타로 카드를 하기 때문에 일반 수리사주하고는 개념상으로 조금 달라요. 타로와 수리사주와의 차이점은 우리는 뭘까? 이것을 우리는 한번 보자고 자, 같은 천북이인데 하나는 타로 카드고 하나는 수리사주다. 그치? 타로카드와 수리사주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차이는 무가까 직접 내가 뽑는다는 자, 직접 뽑는 것도 있지만은 사주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상담선생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타로카드는 어떻게 상방의 소통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소통이 있고 이거는 일방향이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수리사주다 그럼 이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가 <웃음> 같은 논리 다며 같은 논리 같은 이론과 같은 그 수리 법칙에 의해서 진행을 해 나가지만은 근본적인 차이는 뭐가 이 타로 카드는 현재의 심리 상태를 풀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 에이? 이 영향이 강하다. 그 다음에 분위기에 강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키의 작용이 굉장히 강하게 미친다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수리사주는 천지인 삼요소를 가지고 풀게 되는 것이고 심리는 청기지기 인기로서 푸는 것이다. 차이가 그게 되죠 이것이 어디 있을까 천지인은 어디 있고 천기지기 인기는 어디 있을까 여기 바로 천복이 속에 있는 거예요자 우리는 수리 사주는 이 천지인 이삼료소를 가지고 푸는 것이고 여기는 천기 전기, 인기, 지기, 인기의 작용에 의해서 풀게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그럼 천북에서 보게 되게 되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일시, 무시, 일로 시작되게 되게 되면, 천, 일, 일, 지, 일, 이, 이, 이 삼이 이 천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숙맥에서 보면 나는 천기를 가져왔고, 지기를 가져왔고, 인기를 가져온거죠 그것을 가지고 사주를 푸는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타로카드는 어떻게 천기지기 인기의 힘에 의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천복이 타로카드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철저한 이 논리에 의해서 푸는거예요 그러면 우리 천복이 속에 서 보게 되면 천, 일, 일, 지, 일, 이, 인, 일, 삼. 이렇게 되지. 천기는 어떻게? 천, 이, 삼. 지, 이, 삼. 인, 이, 삼.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이, 이, 이, 이, 이, 이, 1 3자1 1 1 G 1 2 2 3 1 2 3 G 2 3 1 2 3입니다. 그이 그러니까 3은 다 똑같은 3이요. 이것은 다 되. 이것이 천부의 기본적 진리예요. 자, 그러면 1 2 3 G 2 3 2 3 1 2 1 2 3 G 2 3 2 3 이거는 우리는 이 타로 카드의 천기의 힘을 빌리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는 우주의 구성인 천2 3 7 2 3 2 2 3 으로 이것을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을 우리 가푸는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들은 이러니 우리는 정말로 학문이, 학문단 학문을 기초를 안 갖춰주고 맨날 타로하게 되면 타로해갖고 맨날 일주하면 일주만 풀고 막 이렇게 하는데이게 하면 안 된다 이런거지. 자, 이것의 논리를 우리는 풀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는 뭐냐면 이것의 논리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최초의 학문이 우리는 무엇일까? 최초의 학문. 인간이 태어나갖고 최초의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까? 최초의 학문, 이것이 바로 우리는 점술이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점을 만드셔놓가 만들, <웃음> 우리 점술을, 아, 자꾸 이거 뭐, 한자 교육 시한도 아니고, 이? 우리 점이 어떻게 이래야 됐나? 네. <웃음> 이렇게 됐나? 네. 이 점술이 뭘까? 기술 숫자니까. 기술 숫자? 아니 기술 숫자 그렇게 답하면 없고. 자 이게 뭐고능 기술. 이게 이거 네모자리가 뭘까? 입으로. 입으로. 조디로. 네. 아 입으로 아니고 이거는 조디예요이 조디로. 응. 예? 조디로 하늘에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데 조디로 하늘에 닫을 수 있어 그지만 없어래. 이거 그런데 이거는 뭘까? 한다, 그 이것도, 이거 똑같은 거잖아. 그치? 이놈이, 어. 이놈이, 이거 뭐고? 실상. 이거 실체는 나무목이니까, 이거는 실상 현실이에요. 나무목을, 나무목을 우리가 풀게 되면 현실이에요. 현실. 실체, 실체. 이 실체가, 자측으로 좌측으로 가야 좋을까 우측으로 가야 할까 망설이 다가 에라 모르겠다 재미나게푹 찍어 보자 아, 요래기는 어떻게 하는 여기는 술수야 술수, 아, 술수. 맞으면 됐고 틀리면 이게 그 술수 술자야 이게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가 뭐 조디로 갖고한늘의 뜻을 아, 찍어보고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몰라 갈까 아무데나 푹 찍어본기 점술이라 그렇게 점술은 어떻게 해? 맞아도 그만 안 아, 맞아도 그만 여기시점술이라 <웃음> 맞아. 요것이 실질적으로 학문이 시작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이건 학문 아니야. 술이기 때문에. 술을 원래 학문이라고 도 뜻을 표시는 하지만 은이 술은 학문이 아니야. 그렇게 그러니까 조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무도 정답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큰소리 치는놈이 이기는 거야. 무조건 내끼 맞다 내끼 맞다 하면 큰소리 다치면이기버는 거야. 이것이 점술이라는 거다. 이건 학문이 아니야. 가짜 학문이에요, 가짜 학문.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학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이 타로 카드의 심미한 것을 알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리 사주를 뛰어넘는 학문이에요. 이제는 음. 여러분들은 심 타로 카드를 하게 되면 수리 사주의 학문적 이론은 과학적인 학문이 이론이야. 그럼 현실에 적용된 것이지만은 타로 카드가 되게 되면 한 단계 높은. 인간이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풀어내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사주를 모르는 사람이 타로를 점치니까 되겠나 한 단계 높아야 되는데 타로는 한 단계 높은 단계야 그러면 사주가 고등학교 단계에 학생들 학문이라 하면 타로 카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저 대학생 학문이 대학원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대갖고 자, 하늘의 뜻도 알고, 땅의 뜻도 알고, 삶의 뜻도 아는데, 이러면 하늘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천재를 지내고, 어떻게,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 풍수제를 지내고, 사람의 뜻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천도제를 지낸다. 이런 거야. 그렇게래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가, 뭐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행사, 옛날부터 우리 하늘의 뜻을 받기 위해서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우제라든지, 풍우제라든지, 이런 것일 때 하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 제사를 지는 거야. 우리 모든 것은 조상숭배 사상이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거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아니? 사람이 아닌 아니 동물 동물 개똥이. 아 사람이 아닌 동물이 부가 할 뿐이다 조상도 모르는 엄마도 엄마 아버지도 모르는 그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 조상 모르는 건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풍우제를 지내고 기우제를 지낸게하늘의 뜻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땅을 키우는 어떻게 이터닥에다 농사할 때 나갔고 우리는 바람이 불어 갖고 미어치도 말고 물이 담아 갖고 고통스럽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니다 죽은 망자다 조상들이다 그러니까 조상에는 죄를 죄낸 그렇게 그러니까 죄는 이세 가지야 천재 지재 인재라는 거야 제사도 그런 거야 그그건재산 따지 말고 그게 천 하늘의 지운가 인가 땅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학문 인간은 우리가 이 땅을 아는 학문을 여러분들이 뭐랬나 최초의 학문 뭐라고 불렀을까 이것을 이용한 이론 어제 학문 이것을 우리는 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 태체로부터 내려온 천문지리 사상이고 천문지리학이야 이해 되시죠? 네. 그런데 세월이 하도 그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옛날 도사스님들이 어떻게 했나?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하게 되면 어디로 올라갔을까? 높은 높은 높은, 높은 산로산 꼭대기 가는데 이놈의 도사들이 어떻게 산으로 가기 힘들기는 전부 다 계곡에 놀란다 거야. 음. 놀란다니까 누하고 놀았겠나? 하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어떻게? 논다리들하고 같이 놀아보갖고 산에 가갖고 전부 다 귀신이 다 들려버린 거야. 자, 이런 말 해서 고난하지만은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온그 현상이기 때문에겠다 자, 그러면 이, 이 문자가 무슨 문자일까? 문자, 그런 문. 응? 이건 뭘까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다음에 단계가 안 넘어간다. 이 천문은 글문의를 해야 돼. 하늘에서 글이 있겠나 있겠나 없겠나? 하늘에 글이 있겠나? 하, 나는 하늘에서 글을 받아갖고 천끗해서 그거는 처음부터 귀신이 들린 거야.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만 이 하늘의 뜻이 아니라 이 문자는 현상이다. 현상, 자연현상, 하늘의 현상을 하늘의 현상과 땅의 이치를 아까 배웠지 이치? 땅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항문이다. 요것은 어떻게?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그렇다. 응? 인간이 나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풀고 내게 되면, 자, 객지로 제일 장남부터 먼저 떠난다고 그랬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장남부터 떠나가지고, 새로 밝혀 읽고, 또 떠나고, 새로 밝혀 읽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풀어놨잖아. 그때 우리는 이 천문 지리 사상을 그한거 근데 천문이라는 것이 너무 힘든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산 꼭대기 올라가야 되는데 산 꼭대기는 못 가고 어떻게 해? 처음부터 계곡에 주장된 경아니다 제일 높은 계곡에 그산 꼭대기 갈라하면 어디 가야 되겠노? 엘리베이터 산에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 엘리베이터 못 올라가잖아. 그렇게 처음부터 산 계곡에 주자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천문 지리 사상이 우리 는 이제 좀더이 천문은 너무 복지 아프니까 안되니까 무엇을 알았겠나 그 뒤에 학문이 풍수지리? 그렇게 풍수지리라 자이 풍수의 지리를 우리는 푸는 거야 천문지리에서 이 천문 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이러니까 인간이 이는재키 본거에 체크 재키 붙고 어떻게 우리는 풍수 질 이라는 말로 바뀌어 가 갖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저 뒤에 밥못 해갖고 구폭 구폭 초기다 뭐 훌륭한 강사가 되겠지 시권쟁이 <웃음> 왔어 아이 그렇다고 그럼 가만 내버려두면 되나 오, 진짜네. 천하가 다 주듯이 어, 풍수지리다. 예. 이 말을 한번. 지리는 우리 아니까 그제. 음. 풍수는 무슨 풍? 바람뿡경산도 바람, 사람은 어떻게 한데? 바다바 이수는? 수자수자. 수리수자.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웃음> 그러니까 답이 없었는 거야. 풍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풍수 단어를 모르니까 이놈뭐 풍수를 어떻게 풀겠나? 자적 다시 상세히 한번 그좀 밑에 계집 여자가 들었잖아요. 저기 참공니다이 계집 여자가 뭐냐면 옛날부터 우리는 여자 중심 사상이에요. 천북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중요하지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여자가 중요하냐면 이것이 생존과 더불어서 이것을 생명을 이어줄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천궁이요 땅에는 자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남자는 그게 없으니까 이거 헛방이야 갓다리라이네근 그런데 요새는 남자가 힘이 조금 세다가 큰소리 빵빵 치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우리 우리 고유의 이런 사상은 아니야 그래서, 하늘엔 천궁이요, 땅에는 자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수에는 아주 비밀이 많아. 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까지 설명하면 또 다른 시간을 못 가니까 일단 해보자잉. 예, 예, 예. 자, 이 수라는 개념이 우리는 뭘까? 이 숫자를 풀지 못하는 한, 여러분들은 풍수가 말 지랄이고 아무 표현도 없는 거야. 이 풍수가 뭘까? 첫 번째 뜻은 우리가 뭘까? 누구말타, 숫자수. 예? 예, 예. 예, 두 번째는, 예. 셀수. 아, 셀수네 어, 했잖아, 금방. 예,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목숨수. 목숨수. 네 번째는 뭘까? 풀이와 해법. 운명. 이것이 바로 수명수. 운명수. 운명수. 어. 다섯 번째는 수명수. 아, 수명수. 여섯 번째는 어떻게? 풀. 음수 일곱번째는 어떻게 비법수 아. 여덟번째는 아. 풀이수 풀이 아홉번째는 아홉 방책수 아. 열 번째는 예. 이것이 방풍수다 방풍수? 음. 아. 자 그래서 우리는 아. 어떻게 이것이 우리는 잘못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의 풍수는, 여기서 우리 골라봐. 어느 게 맞겠나? 이거 어느 게 맞겠나? 네? 어, 이게, 어? 이게 있다, 이게, 응? 어? 아. 땅의 이치다, 그제예 땅의 이치인데, 이거는 뭐 같고? 이거 뭐가 해결하겠노? 이 풍이 어. 바람을, 바람수, 말안 되지. 바람, 이게 바람, 목숨, 바람에 문명이 있고 바람에 수리가 없다, 이거.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른 거 되잖아. 안 되잖아. 음, 에? 좀 있어, 좀 있어. 그치? 음, 답이 없잖아. 이 숫자가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들 신수할 때이 숫자 썼지? 신수할 때? 운수할 때 숫자 있었지? 여러분들, 운 자, 보자. 자, 운수. 신수. 음. 여기 숫자가 무슨 숫자 쓸까? 이수 숫자 쓴 거야. 음. 그러면 여기서 푸, 운수는 어떻게? 운을 푸는 수. 운을 풀어내는 거. 신수는 어떻게? 이 운을 어떻게? 빛책이다. 빛책. 방책. 네? 내 몸을 다치는 것을 지키는 방책이다. 그럼 이 풍수는 뭘까? 답 없어? 네. 원래 풍수는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 와서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풍수한다고 해야 돼. 무수자 쓰아 이것으로 무슨 소리가 바람하고 뭐라고 이게 바람하고 물무슨수때 이게 장풍, 장풍, 장풍이 장풍이 가아꽉자 아, 아, 아. 여러분들이 이 타로 카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터득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전부 다 헛겸 이라는 거다 음. 자 여기서는 풍은 뭐가 바람을 셀 수가 없잖아 이 풍이 무슨 풍이 가 바람 풍이 까 음, 운명적으로 봅니 참. 아 이런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래 갖고 우리 뭐 사주를 상담할 기가 막이고 이 풍자도 모르고 뭐이 풍자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으 외부의 기운이다 기운. 사람에게 불어오는 외부의 기운을 풍이라고 표시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 바람이 고래 때리면 어떻게 되겠나? 중풍이 되겠지? 사람의 뼈에 때리면 어떻게? 통풍이 되겠지? 위에 갖다 때리면 어떻게? 위풍 그렇게 위에 빵꾸 나는 거야 바람이. 그러면 풍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간에게 불어오는 이런 외부의 기운을 풍이라고 하는 거야 바람풍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애운들이 애운을 이거는 우리 풍수지리는 큰 이제 나라에 불어오는 애운들을 막는 방책이다. 풍이 풍수지리라는 거야 전문지대 하늘의 우리는 그 이치를. 어? 이치를 하고 땅의 이치를 우리는 찾은 학문이 천문지리였는데 이 하늘의 뜻은 도대체 모르니까 이제 풍수지리로 왔는 거야 풍수지리는 어떻게 땅의 우리나라의 이 안정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풍수를 다룬 거고 그 땅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 풍수지리가 왔는 거야 그러면 이 풍수지리 속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는 무엇일까 요것을. 그런데 이거는 빼뿌고 요것만 갖고 하는 거야. 요것만 갖고. 그렇게 그러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풀어봐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이거는 나라의 그거예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그러니까 뭐고, 나라의 애군, 국원이, 애군이 타고 오는 것을 막는 방법과 땅의 이치를 알아서 우리가 행복하고 외세 침입도 안 오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풍수지리가 이제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고이 발을 빼보고, 이거는 맞춰보고, 이제 나중에, 이거 갖고 우리는 풍수 하는 게 돼, 풍수. 그럼 이것을 우리는 풀어봐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또 풍수에 가고몇 분째, 30분 됐나? 그럼 이거 잠깐 눌리다가 오겠구만. 음. 일단 응. 어, 다시 켜세요. 20분. 응. 20분 동안.